그러니까 차 빗기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네. 야, 고게 그게, 그게 문제네요. 저걸 야, 개인 사유지의 가운데로 길이 나 있다.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빗기기다 그렇고 빗기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리네. 문제네요. 와, 하늘 보세요. 이게 오늘, 오늘 제대로 된 하늘 보고 있네요. 아이고 멋집니다. 이게, 이게 하늘이 이게 진짜 가을 하늘 같기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천년기념물 산 돌배나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울진 방송의 김유교 PD, 김 PD고, 아이 위주입니다. 산부유지고 있습니다. 마음 먹고 나왔는데, 제대로 오늘, 청명한 하늘, 가을 하늘 같이, 봄 하늘 같지 않는 가을 하늘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 저집 너무 이쁘다. 정말 정말 이쁩니다. 대, 제대로입니다. 산장처럼 탁하니. 온 주변에 그냥 금강송 나무네요. 트레킹으로 많이 온다고 하니까 아 강련본부장님 말씀대로 야이 쟤는 늑대 같은데 늑대? 오 진짜 늑대네 새파트인데 늑대같이 생겼어 여기가 워낙 산이 높으니까 남부지방산림청장께서 산사태 지약지역이라고 이렇게 표지까지 만들어놨어 여기 지역 자체가 굉장히 지금 와 이거 하면 그림 틀인다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어, 요근래 보는 그 풍광이 이이 이 녹음 이 푸르름이 가을 같아요 근데 봄에 이게 푸르름은 가을은 가을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완전 압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야 하늘이랑 천천히 가겠습니다. 야, 정말 산부 힘들게들 다 오신 거예요? <웃음> 아니 조금 전에 차들 비킨다고또더 늦었습니다. 길이 왜 길이 가지고? 여기는 전곡리에 전내라고 해서 이쪽 분들은 1212로 말을 하시네요. 사방댐 현장인데 사방댐만 딱 공사 끝나고 나면 트레킹 코스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전거도 좀 힘들어 깊어서 힘들 것 같기도 한데 트레킹 코스가 너무 멋져요 우리 금강소 마을버스가 여기 와 있는데 왜와 있는지를 모르겠네 여기까지 네증공 마을에서 지금 산돌 아산돌배나무가 있는 곳으로 쌍전리로 갑니다 쌍전리 맨날 그소광리에서 39도로 탈때 쌍전리입니다. 막 하고 했던 그 쌍전 쌍건 아상건과 쌍전 맨날 헷갈려가지고 했던 상전리로 갑니다. 쌍전리로 이렇게 하늘이 이쁠 수가 있나요? 섬에 맞아요. 바다에서 볼수 없는 또 다른 컬러들이 눈을 지금 힐링하게 만들어줍니다. 계곡이 워낙 깊다 보니까. <웃음> 차가 금방이라도 멈출 것 같은 그런. <웃음> 아이고, 어머니 이제 찾았나 봐요. 아, 아버님 저기 옆에 있고. 뭔가를, 뭔가를 채취를. 안녕하세요! 네. 상봉하셨습니다. 다행이 길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네, 상봉을 하셨네. 지금. 우리 산림조합 울진 산림조합에서도 이제 해수막을 붙여놨네. 어, 의도적으로 주변을 산림을 가꾸고 있습니다. 밑에. 잡목들은다 제거를 해서 건강 속만 이렇게 딱 남겨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계곡이 얼마나 높은지 지금 제가 저기 위로 올라갈 거거든요. 보이나요? 여기? 저기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지금 중간쯤 왔거든요. 제가 저기 아래에 갔던 거죠. 전국은 한참 밑이고, 제가 저위 길로 지금 갈 거고요. 어 사방 된 공사를 정말... 보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멋지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올라가는 길이구나 저기는 금방 봤던 계곡은 아 조금 전에 올라가다가 말은 거기는 있네 일단 폈습니다 저기는 전파가 안 터져서 아까 전파가 또안니까봐 전파가 안 터지면 안 되니까 아, 여기는 2구간 출발지네요 금강송 숲길의 2구간 출발지가 여기 있네 다들 차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시나보네 나중에 또 이렇게 트레킹 코스도 한면 같이 돌아봐야겠네요 그냥 항상 그 소강리에서 그냥 바로 출발해가지고 가는 보는 길만 워터피아 축제인가? 그런거 할때 그때 그냥 같이 다니고 이랬는데 원곡 강해, 원곡 강해. 이로 가면 강해로 가서 가나봐요. 거의 뭐 정상 조이 보이는 산 정상이 800에서 1000고지, 1고지가 1000 되네요. 다 거의, 거의 다천고지네요 그냥 예사롭지 않나요 그냥 고지가. 다행히 우리 울진산불 이 여기까지 알았기 때문에 천만 다행 아닙니까? 아유, 그냥.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청고지 청고지 이 좋은 계곡들 말에 뭐합니까? 말에 뭐합니까? 아, 나무를 벌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나보다 벌목, 볼목 전용으로 벌목을 하는 그런 장비들도 보이네요. 여기는온 주변이 그냥 드릅이야. 온 주변이 그냥 드릅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밭에다가 이렇게 심어 놨나 보네요. 그러가안네 저런 오프로드 차를 그런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성용차를 가지고 다니니 뭐. 음안개비님도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남발님은 오늘 뭐일 없으신가요?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그냥. 마트라도 갔다 와야지 어디가 마트 갔다 와시나요 인삼을 많이 한다 금산처럼 기운 이제 따뜻하긴 와 인삼이 보이네요 저기 인삼을 가깝게 해서, 그, 검산에서 인삼 사러 가가지고 본건 봤는데, 우리 여기 울진에 이렇게 인삼이 이렇게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다. 인삼밭이, 인삼이 지금, 아, 화면으로안 보일 것 같아. 요 이제 우리 쌍전리로 갑니다 쌍전리쌍전리에 우리 천연기념을 408호 원래부터 동네 이름이 빛에 나무골이네 여기는 달전 갈전 전곡은 전내 원곡이 있고 양원역도 이렇게 가면 되고 36군도 만나는거는 어, 거기 있어 아까 36군도 로 조금만 더 가면 36군도를 만나긴 하네요 타가 아, 인삼밭에, 인삼이 힐껏힐껏 힐껏 보이네요. 힐껏힐껏. 힐껏. 일단은 돌변나무 보고 오면서, 인삼밭에 주인이 있으면, 허락을 맞고 한번 들어가서 보고 싶긴 하네요. 인삼이 어떻게, 아, 이게 골 파놓은 게다 인삼밭 만들려고 했나 보다. 아까 그게 깊은 골이 있더니, 혼자 축적입니다. 축적 뭐야 너 오이 너 무섭게 생겼다 아이 소나무 그냥 분재 소나무 같지? 분재 소나무 같았고 쌍전니 갑니다 쌍전니 군데 군데 이렇게 아스팔트가 다 깔린 걸 보면 제가 처음 오는 거지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 하는 곳입니다. 대공사를 하고 있네요 여기도. 여기도 산사태 미리 준비, 산사태 날까 봐 미리 사방 지금 사방댐을 땜이라고 안그러고 저걸 뭐라그러던데 계곡을 만드는거를 맨날 바다에서 놀다가 또 산에 이렇게 오니까 좋네요. 오이 나무 이거 오.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웃음> 이런 계곡에, 이런 골짝골짝 위에 사람이 참산다는 것도 그렇고, 정말. 자, 이제 500마, 500m 남았습니다. 왜 천연기념물에 그것도 408호까지 되 있는지, 왜 돌배나무가, 돌배나무가 천연기념물이라는 거예요, 어, 돌배나무가. 도대체 왜 저녁이 <웃음> 은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어, 그림으로서는 봤거든요 그림으로서는 이거 뭐 트레킹 코스는 죽이는데 힘들어서 이거뭐 트레킹 하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웃음> 차로 오는데도 차가 지금 힘든데 제가 그럴줄 알고 기름은 가득 하고 채워서 오긴 했는데 이제. 옛날에는 마을에, 마을이 여기에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아, 차도 있다. 마을이 있네. 개인 사유지인가봐요 그러네 사유지네 그때 오 저기 그림 봤던 그 집이다 저 저기 정, 정면에 보이나요 왼쪽에 약간 배나무가 와 이건 뭐? 배추인가? 고냉행지 배추? 배추 같은데? 오오 오. 야, 일, 우리 동네 이런 것도 있구나. 세상에 배추랑 당, 당근? 당근 같기도 하고, 닌징이라 그러잖아요, 닌징. 어머, 저 집은 진짜 그대로 있다. 아, 사진에 그 집이다, 저게. 그때의 그 꼬맹이는 꼬맹이가 아니라 60, 70이 됐을 수도 있고, 음, 40, 50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아그 그림을 좀 가지고 사진을 가져와서 보여드릴 걸 그랬나 여기 개인 사유지네요 어디로 가야 타야 저게 천연기념물 이랍니다 저 천연기념물에 있는 이 집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만년기념물 아니에요 집이 바뀌었네요. 집이 바뀌었네요. 집이 바뀌었네요. 현대화됐네. 옛날 그 집이 마루가 있었는데, 그 집은 분명히 맞는데. 안녕하세요. 울진방송입니다. 네. 돌배나무 한번 보러 왔는데, 네. 돌배나무, 쫙하게 돌배나무. 세상에. 아니, 그러면은, 혹시 여기, 주인 사장님 되세요? 예전에 제가 보니까 사진에 딱 뛰어야 되겠다 우와 이게 뭐가 이렇게 막 붙어있어 예전 사진에 보니까 여기에 어린 남자아이가 걸터서 앉아 있더라고요. 예전에 사진에 보니까 여기 마루에 누가 걸터 앉아 있더라고요. 혹시 주인공인가? 사진에 나왔던 와 천년기념물이랍니다. 야 세상에 정말 멋집니다. 위용이 장난 아닙니다. 우리 그 금광송 군락지에 갔던 우리 500년 아니 700년 된그 천연기념물은 아니죠. 예, 이돌배나무는산돌배는 천연기념물이에요. 여긴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입니다. 돌배나무가 천연기념물은 우리 여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 집이 새로 지은 집입니까? 이게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이 집은? 옛날부터 있었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마루에 테마루가 요렇게 되어 있었고 그 남자 아이가 요렇게 다리를 갖다 갖다 그리고 하던 사진이 한 카트를 제가 보고 왔어요. 옛날에 있었어. 옛날에 우리 아들이. 그 아들이 그러면 지금은 몇 살이나 됐습니까? 됐겠죠. 아, 그 아드님이시랍니다. 아버님이시고 아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이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군에서. 문화재청에서. 중령기념물. 그럼 일서 관리를 문화관광가서 하지만아 문화관광가도 하지만. 전체 전반적인가요? 문화관광을 통하지만 전반적인 문화재청에서. 그럼 원래 원 아버님은 여기서 태어나신 겁니까? 네. 그럼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여기 되셨던 거네요. 아, 할아버지가 옥친사이에서 왔죠. 아, 그러면 이 넓은 땅들이 다 지금 문이 닫힌 거 보니까 사유지인가 본데. 일지 예, 살지는 지금 유리를 마사져. 고구진 지금 작업에 나왔다 아, 고구진은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고. 그럼 이게 지금 배추입니까? 이게 고랭지입니까? 아니, 시무님. 예, 배추. 배추. 그럼 이게 가을에 수확하는 겁니다. 배추입니까? 네, 7월 초에. 여름 배추네요. 네. 예, 예. 배추도 그러면 여름 배추도 있고 가을 배추도 있고 이런가 보네요. 이모이작을 배출을 전혀 몰라서 제가 4월 말경에, 심어서 4월 말경에 초에 출하를 하고 또다시 심어서 1월달에 하... 그러면 생활권은 보통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은 생활권은 봉화로 가십니까 울진으로 가십니까 봉화가 가까워서 봉화가 거의 자 들었죠 울진이 물가가 엄청 비싸답니다 엄청나게 <웃음> 30% 이상 안 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우리 울진. <웃음> 생활권은 봉화로 하고 가신답니다. 제가 돌배를 조금 더 찍고, 이게, 어, 서른이 넘은 이제 아들이, 그, 제가 그 그림도 같이 넣어서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 사진을 보고 제가 꼭 와보고 싶었거든요. 돌배나무입니다. 예그 사진 찍으신 분은 누, 누구신지 아세요? 엄청나신 분이던데 몰로 어? 그, 누가 찍었나 하여간 찍었어요 예 책자리도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진의 주인공은 지금 서울에서 생활하나 보네요? 아니요 서울에는 아니 저 지방에 있어요 지방에 우리 울진에? 아니 울진에 없아 울진 아니고 다른 지역에요 이 이야 이렇게 지금 계속 뭔가를 하고 계시네요 바쁘시구나 옛날에는 여기는 소를 키우셨나보네요 아, 소도 키우셨대요 완전히 뭐 목공에 뭐 인테리어에 혼자서 다 지금 작업을 다 하시는 그런 전문가 포스가 느껴집니다 얼른 저도 단가터 남기고 어머, 죄송합니다. 놀랬죠? <웃음> 카메라 떨어뜨렸어. 영이가세요네 네. 예 예. 일 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트릭터! 이야! 어마무시한! 엠트론 트릭터가 있습니다. 이야! 어마무시하게 큰데요. 옥상나무죠 이것도. 그러 나무가 가운데 가까 올라가 를 하고요. 왜 천연기념물인지 정말 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와, 압도됩니다, 압도 됩니다, 압도. 이거는 와봐야 됩니다 여기 250년밖에 안 됐는데 왜 천연기념물일까요? 우리 700년 이 넘은 소나무도 천연기념물이 아닌데 어머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울었다고 하는 그 소리는 들었는데 꽃이 사월에 피는데 꽃은 쳤나 보네. 아, 관리를 문화재청에서 와서 관리를 한대요 우리 오년소나무 맨날 오년소나무 같던데고 오년소나무도더큰 6,700년대 소나무 대왕소나무는 오히려 표기가 안돼 있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아, 알,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왜 표기를 안한 이유가 있겠죠 금강속면에 7대 명소래요. 양원역 조금 전에 정자 거기는 봤고 강해리 우리가 쌍전니, 통고산은 너무 멀것 같고 다음에날 잡아야 될것 같고 불령산은 우리 가봤고 사랑바위도 가봤고요. 오병소나무도 가봤고 이제 다 가봤어요. 이제 우리 금강속면에 7대 명소는 우리 울트방송 카메라가 다각석 같습니다담나 고무원도 지금 바뀐지 엄청 오래됐는데, 그대로 붙어 있네요. 어, 예초기로 깔끔하게 다 했어요. 250년 됐는데 이렇게 큰다는 게 말이 되나? 와, 그, 우리 700년 된 소나무 둘레보다 얘는 쌍, 어, 진짜 이게 두, 이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네. 배나무가. 한 나무가 올라왔는데 가운데가 지금 상했어 그러면서 요렇게 두 갈래로 나눠졌어요와 이렇게 보호를 하는 이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야 이렇게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문가들의 손이 허, 저 위에까지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천연기념물을 만지고 있습니다. 길을 받으십시오. 천연기념물은 손목 우리가 근처에도 못가는 천연기념물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 불륜사 계곡에 갔을 때도 아예 불연이라 이런거는 옆에 근처도 못갔잖아요. 볼수도 없고 방무관에 들어가버리면 이 배나무는 408호입니다. 408번째 안 뜻이잖아요. 계속 관리를 하나 봐요. 이렇게 시멘트도 치고. 바람소리가. 아, 뭔가 기운, 기운이 오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왜. 열리지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한 뿌리에서 나와서 열리지라고, 그, 다, 맞네. 그 단어를 쓰긴 써야 되네. 한몸통에서 오긴 했습니다. 뿌리면 하나로 왔고요. 테두리가, 어 3m 제, 아름으로 한, 제 같은 사람이 3명이 있어야 얘를 감쌀 것 같으니까, 둘레 지름이, 거의 3m입니다, 3m. 예, 열리지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 굉장히 손이 많이 갔습니다. 보호를 하고 있다는 라 것도 느껴지고 있고요. 열리지라고 해야 맞네요. 한뿌리에서 왔으니까. 웅장합니다 이거 저집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울진에서 와서 여기 터를 잡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 할아버지도 보통이 아니세요 여기 엄청 넓은 땅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부농이네 경상북도 경상북도 표지색처럼 이렇게 해놨네요. 옆면에는 울진 쌍전리 쌍전리의 돌배 배나, 배나무라고 써 놨네요. 경상북도 쌍전리의 배나무. 근데 이게 매년도에 했다라는 필석에는 연도는 표시는 안돼 있고요. 연도는 보통 통상 왼쪽에 있지 않나? 왼쪽으로는 연도는 안, 표시를 안 했어요. 옆에 글자가 보이지는 않고 어쨌든 정확하게 울진이라는 걸 표시를 해놨네요. 그러면 이거 저렇게 만드는 걸 보면은 뭐 그렇게 크다고 이거는 표지석은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구 합니다. 정말 손 많이 갔죠. 손 많이 가고 보호를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하는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전용기념물인데, 그죠? 제가 막물에서 들어가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보는데, 전용기념물인데, 요 전용기념물 법이 굉장히 큰 법일 텐데 이게 문화재청의 법이 강하잖아요. 정말 웅장하다. 웅장해. 대왕 소나무보다 훨씬 크네요. <웃음> 정말 잘 왔어. 정말 잘 왔습니다. 와, 이게 렌 감각으로 해놨는데, 그런데 잡히, 그러니까 겨우 잡혔는데, 그냥 카메라는 안 잡히네. 일반 렌즈는 아예 담을 수도 없어요. 워낙 넓어서 범위가. 그러니까 여기가 마루가 있었거든요 사진에 야, 마루에 이렇게 걸터 앉아 가지고 다리를 갖다 거기 그리고 하던 그 친구가 서른이 넘었대잖아요 그때 사진이 여기 앵글을 여기서 잡은 것 같아요 저돌 돌배 나무가 나오고 해서 감각 렌즈를 써서 지금 저도 지금 가면 뒤 감각 렌즈로 보고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잎이 풍, 굉장히 지금 너무 풍성한데? 다 잡히진 않았어요. 그때도. 요렇게 잡아서 다리를 까딱까딱 하고 있었어요. 요쯤에서. 그때 그 사진이랑 같이 한번, 음, 커뮤니티에다 하나만 같이 올려놔야 되겠네. 그 사진 찍은 장본인이 책을 쓰셨어요. 문화원에 마저 이번에 후보로 나왔다가 안되셨죠 그, 그, 맞아요 그분인가보다 정말 저는 이, 여기가 놀라운게 개인적으로 배추를 이렇게 심고 계신가봐요 와 정말 넓어요 이건뭐뭐 뭐 만평 되는거 아니야 진짜 와 엄청 넓네요 세상에 이게 다배추래 하나씩, 하나씩 다 심은 건가 봐요. 7월에 출하를 한다니까. 여름 배추. 끝이 안 보여, 끝이. 우와, 정말 대박, 대박. 근데 여기는 배추가 안 된대, 저기는. 닌진 같애요 닌진 저기 당근 어릴때 그 경상도에서는 그 닌징이라고 경상남도에서는 닌징이라고 그러지 않나 닌진 아닌가 아니네 무지개 도감으로 있긴 해야되네 쑥처럼 생기긴 했는데 약초가 같네요 저런 저는 닌징인줄알았더니 음, 당근인 줄 알았더니 검색을 해볼까요 와 장난 아니야 와 전체가 다 앵그랩 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혼자서 저렇게 있으면 심심하고 외롭겠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일을 하러 다니시는 건가? 바쁘시대요. 계속. 아 단기 아닌데 단기 단기 같기도하다. 단기 로바지 라케네아투스 산딸기 뭐막막 나오네요. 천궁 천궁 같기도하다. 천궁 아 천궁 네 천궁으로 가겠습니다. 천궁입니다 천궁 얘는 복숭아고요. 얘는 두릅에, 어, 두릅이 아니고 얘는 저, 엉덩이, 은근, 얘는, 우리 닭배속에 넣는 거 있잖아요. 얘가 단기 같은데, 얘가 단기. 얘건 천궁이고, 얘가 단건, 단건 같은데. 신선초. 단기. 맞네, 단기. 단기나 신선초. 오, 근데, 단기 치고는 밑에 뿌리가 엄청 굵은데? 이렇게 붉은 애도 있나? 단기가? 밑에가 단기고. 어, 단기가 굉장히, 이파리로 봐서는 단기 같아요. 단기도 되게 비싸네. 구경 잘 하고 갑니다 주인도 없는데 여기는 뭐야 딸기밭 같은데 딸기고추 아 고추도 비닐하우스에서 진짜 쉽네 아 이거 고, 문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구나 문고리를 파는구나 이게 고리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했거든요 아. 아하. 아하. 제가 알지 문구리를 사 가지고 아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비닐하우스에다 고추 심으면 뭐야 고추를 심으면 잘 된다고 하더니 아 물은 이렇게 하늘에서 올라오게 아 그래갖고 쏘게 이 방법이 낫겠네 땅에다 묻지 말고 분사를 착하게 저 방법이 낫겠네요 저도 해야겠네 이방국을 어떻게 해야겠네 다니면서 많이 배우네요 음, 뭐 실컷 촬영하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주인 없어도 뭐 허락을 받았으니까 <웃음> 주인 없는데 막 뒤지고 있어 아산돌배나무 이야 250년 우리 할배를 보고 할배의...할배가 뭐야? 5대 할배... 때에 <웃음> 있던 나무를 보고 갑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어... 근데 얼분이 생겼어요 그 대왕 소나무는 귀하지 않아서 천연기념물이 안됐다는게 라 조금 안타깝네요 이야...여기는 귀하니까돌대나무가 어? 귀하니까 저는 기념물이 됐는데 근데 이게 돌려나무는 우리가 뭔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그냥 먹는 배를 먹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돌려나가지고 저거 담다던데 술같은거 담으면 좋다던데 그 대왕소나무 그 말고 대왕소나무 그 500년소나무 말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찾아갔던 대왕소나무 그 소나무 한테 느꼈던 감정하고 이돌배나무 하고는 틀리다 분명히 느낌이 틀려요 뭐 어디가 좋냐 나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와 닿는게 어쨌든 확실히 저는 그 소나무가 <웃음> 소나무가 좋은가봐요 그 소나무가 확 어, 소나무 확실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돌배나무는 천연기념물 이라고 하니까 또뭐 경건함이 또 있다고 하나 어쨌든 경건해지네요. 말이 그천전연기념물이지뭐천연기념물을뭐 아무나 아, 아무 때나 천연기념물을 쓰진 않으니까요. 보호를 잘해서 우리 자랑 울진의 자랑이 계속되기를 바라마저 않습니다. 저는 어, 가까운 우리가, 분천역은 항상 햇빛 엄, 없을 때 갔었잖아요. 어? 아이고, 2시 반이네, 벌써. 어이구, 많이 놀았네요. 아, 갑자기 또, 라면이 먹고 싶어지는데. 한 돌배나무 돌배나무님, 안녕. 250년이 넘었다는데, 2대 길게는 2대, 3대, 3대, 3대. 할아버지 때 심어졌던, 심어진 건지 뭐 자연산인지 모르겠지만, 산돌배니까 뭐, 심은 게 아니겠죠? 자연산이겠죠? 아, 자연산이니까 저렇게 오래 가니까 신기한가 보다. 그래서 됐나 봐네요. 우리 집에서 그냥, 사람이 심었으면은, 산돌배라고 말은 안 했겠죠? 그냥 돌나무였겠지 배나무였겠지? 문 닫으면은 어쨌든 여기는 못 들어오네요. 그런가? 그것도 문제다 그죠? 개인 사유지 안에 천연기념물이 들어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거지?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보고 갑니다 자, 완전히 여기 봄목 껍장나게 해놨네요. 여기 저게 나오나? 여기도 버섯이 있나? 그때 그 행아라기님, 그 산, 선골님 말씀하시기로 그 소나무 밑에 잔목들을 제거를 다 해야 버섯이 이렇게 송송송 오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다 여기 그냥 뭐 밑에 깨끗해요 이목이 없어 그럼 여기도 버섯이 나는 말이다이시만요 어. 제가 신발을 좀바꿔이 때, 야겠습니다 그런 연유로 다 이렇게 개발했나? 깨끗하네요, 그 산이. 나무, 소나무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아, <웃음> 말 없이 그냥 가려고 했는데, 나 말린 말해버리네. <웃음> 네, 말씀 안 드리고. 그냥 가보려고요. <웃음> 깜짝 놀래게. 어차피 또해 떨어지니까 2시 반 가면은 3시, 4시, 5시. 뭉천역까지 가보고 갈까 싶긴 한데 또 일단은 우리 울진 간내만 일단 도는 걸로 거기의 목적은 뭐 전국 둘레 축제였으니까. 네. 그리고 산 돌배나무도 봤으니까. 그래도 놀릴 줄 모르니까 전화 한번더 해볼까요? 안 계시면은 분천으로 휙, 휘직. 안녕하십니까. 엄청 바쁘시죠. 아, 아, 잠깐 들려도 되겠습니까? 아산 꼭대기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Yep. 가슴 못 뵙곤했습니다. 산에 일하고 계신답니다. 산에 일하시는 것은 공개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 <웃음> 어마무시한 그게 한 금이 나오기 때문에. 제일 <웃음> 단. 가질라고요. 갔다 <Marvel> 돌아왔 장난 아니네요, 정말. 아이고. 정말 첩첩산중의 역입니다. 관을 보세요. 와, 정말 정말 대박! 오, 초등학교도 이쁘다. 짱근 초등학교. 도 우리 울진군이죠. 강회가 이름이 강회. 이름이 이쁘네요, 강회. 비가 올라가려나? <웃음>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이 한쪽으로 끼길래요. 바람도 불고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여기 조금 일부가 일부만 그랬네 보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봉화의 느낌도 없잖아. 있네, 울진하고 봉화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아, 제 느낌이 보스다. 해롱 춘양 춘량. 해롱에서 춘양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있어요 이건 킬로수가 4 0 k 로야4 0 k 로 정말 끝은 끝이네 울진 오, 오비랑 여기 4 0 k 킬 와. 계곡 끝장납니다 와 계곡 정말 제가 금방 울진에있다가또 이쪽으로 넘어가면 또 봉합니다 봉화 이 다리 넘어가면 봉화에서 네, 울진으로 넘어왔습니다. 개념이 없겠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 울진이면 어떻고 봉화면 어때 뭐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을까요? 주소는 울진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권은 다 봉화로 간다지 않습니까? 30% 비싸대. <웃음> 우리는 30% 비싼 물가를 자랑하는 울진에 살고있습니다. <웃음> 울진에 30% 보시다가 하니까 아... 갑자기 슬퍼지는데? 왜또 음, 노예수님 아까나 이야기했는데 노예수님 안왔나 그러고선 노예수님 관심도 가져달래요? 관심 가지고 있는데 그래요 노예수님 반갑습니다 아라이드 조금 아침에 그 올때 거기에 막 오토바이 군대, 군대들이 여기 막 군단들이 움직이더니 아 그래요? 가원도에 눈도 왔다고요? 그러네 정말 날씨가 맞아요 따뜻하고 막 한 대름 갖고 막 잠시 그랬는데 금세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 반팔은 하이튼 입고 다니지 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또 저는 다시 36번 도로를 탔습니다 열심히 또냅달리고 있습니다 우선에 사는 분들은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고도가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네요 바다가 있어서 울진 좋죠. 그래서 또 달리고 있습니다비 아... 예보는 없는 것 같은데 군데군데 먹구름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안벌리 어떻게 알았지? 제가 지금 어 바다로 가긴 갈 건데요.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끊고 가야겠다. 우리 여기 30분 도로 떨어지면서 다가 복귀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 뒤로 제 뒤로 오는 차들은 한 대밖에 없는데 제 맞은편에 오는 차들은 어 오토바이 부대들이 나타났습니다 오. 제 뒤로 앞으로는 차가 없어요. 맞은편으로는 엄청 옵니다. 우진 들어갔다 나오는 차라는 거죠. 그러면 많이 왔네. 많이 왔다 가시네요. 있네요 정말. 어, 발만 올리면은 60이 넘어버리는데 80으로 할 수가 없나봐요 지방도로라서 36번 도로가 기본 그냥 80으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떤 규정이 또 있겠죠? 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게 60은 말도 안 되는데요. 1분, 8분, 80km대 낙지로 수익을 내려고 그러나. 나무님 안녕하세요 유진님 낮에 지금 이제부터 유진 시간 괜찮은 건가? 바쁘시간 바빴죠 어, 산에서 이제 내려가는 중입니다 쪽변 쪽으로 내려갔다가 퇴근달려고 합니다 여기는 또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데요. 중면에는 추웠는데. 어, 날씨 너무 화창한데 바람이 억수같이 어, 불어요. 어. 가겠습니다. 1시간 25분이라서요. 3부 끊고 4부는 우리 울진 죽변왕부터 시작해서 바다를 또 풍광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오겠습니다. 4부에 3부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다시 올게요.